리코더 활용능력 1급 자격증 보유자 요즘 뱃살이 빠져서 리코더 고정이 잘 안된다. 전날 대비 0.4kg 감량 두자릿수 몸무게가 되었지만 아직도 헐벗은 몸은 뚱뚱함이 많이 묻어있다. 체중이 가벼워질수록 팔굽혀펴기 는좀더 편안하게 가능하다. 나의 루틴은 10개 1세트 1분 휴식 4-5세트 에서 정도 한다. 오늘은 장비 교체가 있는 날이다. 조금 더 크고 단단하고 손잡이 부분이 튼튼하다. 안정적인 운동이 가능하다 벌써 근육이 생긴 것 같아 헬스장 처음 등록하면 이런 느낌인가? 물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물을 사용한다 사실 화장실까지 가기가 귀찮아서 무게가 생각한 것보다 살짝 부족하다 그래도 한방에 똑같이 맞췄다 부족한 무게는 이걸로 채워준다 아직 버리지 못한 나의 낙원들 먹고 싶어서 냄새 맡는 거 아니다 물 들어가면 안 돼서 확인하는 거다 나중에 꺼내 먹어야 되니까 군것질 음식을 버리지는 못해도 이렇게 고민할 수 있다 운동 중에 당 떨어지면 한 번씩 쳐다봐줘도 좋다 유류가 저렇게나 많이 들어있다니 탄수화물은 왜 들어있는거야? 맛있는 것들 감자뼈는 야외 공연이 잡혀있어서 열심히 해야한다 주먹을 사용하면 닥터 체크가 필요하다. 우리집 닥터 개토끼 아이고 살 빼셔야겠어. 아이고 손봐 손봐 이거. 아이고 두자릿수 체중에 도달하고 며칠이 지났다. 점점 자리를 잡는 것 같다.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려고 몇 년이나 걸린 건지 다시는 위로 올라가고 싶지 않다. 지금의 이 날렵함을 지키고 싶다. 나의 체중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나 자신 본인이 지켜야 한다. 먹고 싶은 음식은 정말 많지만 오늘도 참는다. 앞으로 나갈 지방들은 짐 싸놓고 나갈 준비 미리 해놔라. 그때 가서 못해도 소용 없어. 다 불타서 나의 에너지가 되어라. I came from the mind.